안녕하세요 강태영입니다 저번 시간 미션2에 솔라시도까지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해보셨죠 네, 이제 솔라시도는 아주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간단한 동요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네, 솔라시도를 응용해서 할수 있는 노래 비행기를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일단은 너무 네 쉽다고 네 금방 우습다고 네, 패스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게 또이 곡도 네, 조금 어려우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자 한번 악보를 보고 어,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도, 다섯 개줄 중에 세 번째 줄에 매달려 있는 음은 어떤 음이었죠? 네 시죠 네 그리고 어, 음표상에 보니까 머리가 동그라미인데 까맣고 기둥이 있어요. 이거는 한 박자에 해당되는 4분 음표죠. 그래서 템포를 어, 아주 이제 쉬운 곡이기 때문에 너무 느리지 않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. 자, C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라, 또 거기서 내려가면 솔.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천천히 저와 함께 어,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번 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 네, 다 텅잉 하셨죠? 모든 음에 다꼭 텅잉을 투투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될수 있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띄어서 시라 솔라 움직이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악보, 다른 악보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이 노래는 원래 리듬이 있죠. 원래 점4분음표라 리듬이 있어요. 원래 곡에는. 자, 점 4분음표는 4분음표, 머리 까만 친구가 점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점은 저번에 잠깐 알려드렸는데 앞에 박자의 반 정도 연주를 하는 의미를 그때 말씀드렸죠. 그래서 한 박자의 반이기 때문에 한 박과 반, 한박 반, 박에 해당되는 어 음표가 돼요. 그래서 박자를 세실 때 처음에 시, 한나, 반, 딴딴 그 다음에 한나, 반 다음에 이 꼬리가 붙은 음표가 지금 처음 나오는데 어, 꼬리가 하나 붙어있으면 8분 음표, 그래서 반박자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한나, 반, 반 이렇게 리듬이 돼요. 자, 연주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시, 라, 솔이죠. 솔, 박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. 근데 제가 음표 악보를 일부러 원래 곡과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점 4분 음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뒤에 박도 점 4분 음표로 그려봤어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조금 느린 박자로 손을 조금 움직이면서 노래를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반주에 맞춰서 어,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, 간단한 동요래서 또 익숙한 노래해서 조금 노래 연주하시기가 편하셨죠. 네. 이렇게 해서 쉬, 지금은 쉽지만 조금 조금씩 어려운 곡으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미션 3에서 도 위에는 도레미파 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다음 미션 3, 4 넘어가겠습니다. 고고!